신분증으로 바꿔봐도 상관없잖아요. 직역하면 한국인들 종종 말아야죠. 얼마나 어색해. 뭐 한다고 유모 감각이 별로 없다고. 이해는 되지만. 내가 이렇게 바꾸면 안 되니? 아 자가 뭐가 생각됐어? 뭐가 생각됐냐고. 아 비피기나 왔는데바이프생기자가 없잖아. 이런 게 생각된 거지 바이렘이나 바이 주워, 주워. 다시. 주웠어, 다시. 썼어, 이렇게. 사람들은, 뭐해? 용어죠 이게 나와야죠. 그치? 아, 이 말합니다. 오픈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면 되지 뭐. 종종 말합니다. 끝났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나투 승조정사 나왔네? 이거 이미상의 정보니? 투조정사 이미상의 정보? 얘 아니야? 얘가 이미상의 정이네이 얘기는 무슨 얘기니? 네? 무슨 얘기야? 주어고 동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얘기야. 준동사, 이렇게 투정사 동명사, 분사의 의미상의 조가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어동사 세팅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절로 들어가면 주어동사가 되겠구나. 그럼 얘기해주면 되잖아. 네. 이 형식도 할 해석이 쉽다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어? 어, 어 그래? 비 p p 요 어, 바이덴 승락됐구나. 능력으로 보면 얘가 주어가 됐어또 원래 주어였던거 아니야. 근데 목적격. 자, 우리 사람들존 종종만 합니다. 뭐라고 대비하라고 합니다. 쟤를 대리고 들어오면 돼요 뭐를? o r e 한국인들은. 뜨네? 그치? 한국인들은. 뭐 한다고? 자, 요거를 뭐로 쓰면 돼? 동사로 쓰면 되는 거야. 투구정사를. 동사, 시제밭. 어, 현재. 맞춰줘야죠. 투구로스이니까 맞춰줘야죠. 네. 뭐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돼. 이제. 어, Little sense. 어, 뭐가 이거하고 이거 없대요. 유너. 끝. 뭔가 봤지? 우리 아까 연습했었죠? 이게 3연식이야 주어, 동사, 대절이 목적. 이걸 거 어떻게 바꾸는 건데? 이거를 어? 근데 우리 많이 했잖아. 이거. 뭐 뭐. 네. 그래. 대절을 한번 대절을 갖다가 앞으로 뺐어. 아까. 네, 커리언즈 자, 쭉해볼 거야. 야 네브, 너네, 리얼, 센스, 어, 유머. 여기서 끝나니? 아니 이 저게 어떻게 되지? 이즈 이즈 쎄드, 그죠? 이즈 오픈 모 쎄드, 오케이. 그리고 뭐야 이제 어디갔어 한국인 어 무슨 말로? 한국인들이 어 이즈 쎄드 다왔어 이즈 쎄드 오고 그런 my people. 근데 일반적으로 생략 안하한 거잖아. 이렇게. 너무너무 길어. 자, 부담스러워. 한마디로. 한국인들이 용어한 거이 별로 없다는 건 종종 말아야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쉽게 바꿔주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이 자리에. 이 자리에 뭐가 어이 니트가 가 당연히. 자, 저기다 손가락을 했다. 있었어. 있으면 여기까지가 이 시간, 이거 다 있은 거야. 나머지 뒤에 올거 아니야. 여기죠? 오픈. 새드로? 이렇게 뭐죠?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척은 그대로 넣어주면 되잖아 여기. 그래. 코리언즈. 헤브. 릴드. 센스. 어? 이거 뭐. 용암하게 어? 별로 없다고. 됐네. 한번 잡고 만들어줬죠. 미리 오픈 을 써야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꿔. 뭐를 주어로? 진주어 줄수 있는 주어를 아, 뺄수 있잖아요. 허리연지가 나올 수 있죠. 김주열 수빈이 주어를 뺐잖아. 뺀면 어떻게 해 이제? 아, 뭐야? 오픈. 저 위에 거 보지 말고 자, 저렇게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세드. 네. 그리고 뭘로 바꾸는 거야 이제? 아, 생각해봐요. 현재 시제 맞죠? 여기 현재 아 시제 같으니까 특종사 썼을 때 플러스 언이죠 투해브. 네나 오네. 투해브. 나머지 리얼센스 어쩌고 어쩌고. 이게 이거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안그래요 하나같이, 어. 그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주목할 수 있어야 돼. 이 중에서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되는 게 어떤 거니? 어떤 거야? 아, 당연히 능동이지. 야, 사람들은 종종 막아야 뭐라고 한국인들하고 요한 걸 별로 없다고. 끝. 어? 훨씬 더 우리 뇌 부담을 덜 주잖아. 자연스럽게. 그죠? 이게 아, 가장 좋은 해석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독해할때 이게 필요하단 말이요 엄마 아, 왔다 갔다 오 어, 이게 뭐지? 한국인들이 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는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문장구조상 아 이거 의자교서는제외로구나 알고 있으면 아대처를 만들어줄 때주어 동사로 들어가겠구나 이것까지 다 안아야 돼아 그리고 피프로스피킹 나왔네 근데 바이프로스 행자가 없다 어, 살려줘 일반적으로 생략됐겠지 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살려준 거야 피프로 오픈 세이브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 나가야 돼자 그럼 두 번째 게회또 이거는 일 있을 때 이렇게 나왔네 그런 바이덴이 생략했다고 볼까요? 바이덴이나 바이비플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바꾸는거죠. 네이 세이, 비 p p 해서 이거, 본동사로 취해. 그러면 될줄를그대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리 짓을 때 나오면 너희는 이제 앞으로는 뭐야? 말아여진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바로 빼. 바이덴, 바이피플을 빼서 그냥 아, 사람들 말합니다. 뭐라고? 너, 테이스트가. 맛이 어떤 맛인데, love, 사랑의 맛이 뭐하다고? 쓰다고, 뭐, b i r 쓴.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만들 수 있어? 이번에, 이번에. 자, 대철 앞으로 빼는 건 됐어. 왜? 네, 대철 어차피 나 봤자 요자일까지. 대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자리에 있던 게 뒤로 빠지면서 가져왔었잖아. 그지 그럼 이제 단문 바꿔봐, 단문. 단문이라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 이제 여기 두 개짜리들을 하나로 바꾸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써야 된다? 이 뜻짜리에 뭐가 나오면 된다 해서 어 아까, 자, 주어 원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 그랬지. 음. 자, 봐. 아, 들어가 봐. 더, 뭐? 베이스트. 음. 어, 너, 너, 너, 뭐, 러 썼어. 그럼 여기에 이즈 세드. 왜? 단수잖아. 사당의 맛은. 이즈 세드. 말아야 된다. 네네. 그리고 모습인데 중요한 건요거죠요거 고치는 거죠. 시제 어때요? 현재. 현재 간내. 투비네. 투비 비를 끝. 자 여기까지 만들면 완성. 여기까지 만들면 완성. 알겠어? 어. 이게 중딩 중딩 때는 이거 막다 무시하고 막 이런 거몰라도 되죠. 어, 영 결정 맞는데 아무 어 지정이 없었죠. 고딩 때는 안 돼. 넘어 야될 삼중의 하나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아 이것도 자 결국 여기서 나이기 때문에 아 사랑의 맛은 쓰대 이런 얘기야 그리고 이지세뭐 사람들이 말하는 데 됐잖아 자연스럽잖아 네. 이게 알기 때문에 이거 이거 해볼까요 오 이건 아제 단문으로 바꿔놨네 이렇게 아 단문으로 바꿔놨어뭘 응. 뭘로 응. 가면 좀 심해 마이크 조단이 이거의 의미상의 단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완료가 나왔다는 거야 투명사의 완료 완료형이 의미하는 거는 자 응. 완료형 동사는 음. 음. 뭐냐? 음. 완료형이 의미한다는 거는 준동사의 완료형이 의미한다는 건이 동사의 시계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재보다.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하냐면 마이클 조단이 여기 지금 주어지만 이건 주어 원이었을때 앞으로 빠진 거고 이거의 의미상에 중라는 얘기는 주어 동사로 다시 들어갈 수 있잖아. 어떻게 들어가? 잠깐만 이 이즈 세드 얘들아. 그리고 대절 만들어주고 얘를 주어로 집어넣으면 되잖아. 뭐를 마이클 조단을 네. M a 를 집어넣고 얘는 뭐 봤다? 시대가 중요하잖아요. 뭐야? 실고의노후선수였다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은퇴한 지 오래됐잖아. 뭐야, 이제? 투 2-3-9-PPS, PPS 봐봐요. 뭐지? 그치? MJ는 뭐였다고? The best. best player. 아, best ball player. 그치? 네? 써주면 이제 써야 돼뭐 바꿔준 거잖아요. 여기 뭐가 생겼니? IP. 마이크 불이나 마이 대신 됐어. 어, 하나 더 바꿔줄 수 있죠? 응경으로응경으로 바꾸면 아 사람들은 말한다. 이건 똑같이 되는 거야. 어, 이제 써서 보이면 아 사람들은 말한다라고 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 특정 세계적인 예고일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베이스에이베이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가 MJ가 마이크 조던이 뭐였다고? Was 더 베스트 플레이어였다고 베스트 플레이어었다고 농구선 지였다고 여기서 주어농자 아, 능력이잖아 주어 동사 어쩌절 이제 절의수 이게 실체야 이게. 됐잖아 이 대절을 이제 주어로 빼면 대절 is said by people by them 생명되고 그 어. 끝나는거죠 그거를 이제 가로 이틀을 넣어서 이렇게 또뺄 수도 있어 다양하게 할수있어 연습했니? 이거 오케이. 절의 송태 연습이다. 절의 송태 연습. 완벽하게 연주. 자,